시즌 2 호시 불면 제로. 아, 저는 이렇게, 이렇게 <웃음> 나름 진행이 있기 있는데. 네, 네 그렇죠. 저번 불면 제로가 또저의 아이디어였잖아요. 네네네. 네, 네. 근데 이제 시청률 폭등, 네. 조회수가 정말로 번였죠 조회수, 조회수, 그렇죠, 그렇죠. 사실 불면 제로에서 이제 태어난 그것들이 많아요. 짤이 그렇죠, 굉장히 그렇죠, 그렇죠. 많죠. 여러가 다더다더 가요. 여러가 더더가러 그리고 우리 아, 조지아도 조지아, 조지아도 있었고. 최고는 또. 디노였죠. 네. 아, 질레트 미스터 질레. 아, 제가 봤을 때 이번에 질레트 PPL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네. 아쉬워요, 아쉽네요. 저는 아 오늘 아 테이스티. 테이스티 기대합니다. 테이스티요. 시즌 2 아, 기대합니다. 전그 편에서 테이스티를 제일 사랑해요. <목소리> 저도. 저도 너무 좋아해요. <목소리> 테이스티를. 테이스티 테이스티만큼 사랑해요. 이길 게 없어요. 오늘은 또 쿠션장이 처음인데. 맞아요, 맞아요. 쿠자의 입장으로서. 오... 그 불면제로에 조금 뭔가 보완점이 필요한 아니면 이좀 좀 달라졌으면 하는 게 시즌 2기 때문에 반영을 해주야겠습니다 네. 네. 의견을 어, 똑같이 하면 돼요 어. 긴장 안 되시죠? 긴장 안 되시죠? 바로 자고 싶어요, 지금 오늘 긴장이 돼요 아 너무 찍을 때는 네. 엄청 이렇게 막 대박 날거라고 생각 못 했는데 맞아 거의 500만 가까이 되지 않아요? 어. 400몇 십만? 그러면 일단 <웃음> 박수 한번 치고 갈까요? 아 <웃음> <너무> <웃음> 네. 좋은 거요 아이고, 아 이거 친구가 어디다제 최애 편이 불면제로요 아 그래요? 아, 아, 진짜? 네, 네. 아이게 뿌듯하네요 야, 그렇게 되면 불면제로가 시즌2로 돌아온 게 생각보다 늦었네요 그렇죠 흥행했는데도왜 네. 네. 늦게 돌아왔죠? 이게 <시즌2> 딱 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어, 그러니까. 이거 뭐죠? 시즌2가 사실 룰이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오, 오, 오 그렇죠. 룰그레이드 다음 그레이드 룰그레이드 아 이번에는 사실 아 세븐틴 멤버들뿐만 아니라 스텝 분들까지 참여합니다 아 진짜? 참참참 아 그래서 아 침대가 두 개예요 하나는 멤버들 하나는 스태프분들 아 진짜? 대박이네 <목소리도> 진짜? 진짜로요? 그래서 1라운드는 음향팀이 참여합니다 뭐야? 와 이거 뭐 그러면 선거. 아니 근데 음향 감독님이 만약에 잘 자셔가지고 네. 네. 퇴근하시면 어떡해? 그럼 저희 마이크 떼시고 <웃음> 퇴근하시는 거예요 와 대박이다 자 그리고 2라운드는 우리 조명팀 감독님이 참여를 하십니다 와아 그럼 족에 꺼지고 막이렇 해야 되 감독님이 진짜 주무시면 이 조명 다 이제 빠지고 그냥 그냥 가는 거죠? 네, 그걸 키고 하나요 3라운드는 오 좋아. 촬영팀이 참여를 합니다 그냥 카메라만 놓고 통해 하시면거 아 그러면은 스태프분들의 심장박동 뛰기는 누가 말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그냥 들으시고 아 우리 거예요. 얘기를 들으시고 네, 네, 네. 우리가 그스태프분들게된 건가요? 리도 좋아줘야겠네 사실 저희 이렇게 스탠바이 하는 것보다 굉장히 일찍 스탠바이 하시기 그쵸.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우리 스태프분들 굉장히 음. 네 그쵸, 그쵸. 열심히 하시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는 네. <웃음> 아, 그렇습니다 아, 이게 좋아 아니, 근데 네. 하루는, 하루는 마음 진행 좋아 진행쇼 나오셨죠 네, 아무래도 이제 <웃음> 이게 좀 윤방감이 <웃음> <웃음> 생기네요 아, 네. 예. 아무래도 자리가 네, 네. 네. 사람한테 나는 소리가 있으면서 <웃음> 자 바로 한번 이어가보도록 재밌다, <웃음> 재밌다, <웃음> 재밌다, <웃음> 재밌다 재밌다 재밌다 진행도 끝발진이야 자 바로 한번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시의 불멸제로 시즌 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웃음> 오케이 자불면 제로 가자 여러 가지 카트 따놓고 <웃음> <웃음> 카트 카트 아니 자두 선수는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웃음> 아, 시작 조명 아, 좋다 조명 좋아, 조명 좋아. 디호가좀 작업 진짜 많이 하잖아. 작업 진짜 많이 하자. 노래 개수로 따지면 이제 거의 EP 미니 앨범 도낼수 있어. 디호가 매일 이제 이제 숙소에서 작업을 하 하니까 어. 이제 내가 이제 잘 새벽에도 거의 작업을 해요. 아, 새벽에 잘때막보 장풍 소리가 들리는 거야. <웃음> <웃음> 안막 <웃음> I don't want t 들려 계속 들리니까 막 힙한 것도 들리고막 R&B만 <웃음> 근데 조금 새벽에는 좀덜 해줬으면 좋더라고 자야 되니까 어, 이 점점 빨개지는 거 같아 아, 진짜 리스펙트 박수 어. 진짜 박수 한번 치고 싶다 진짜 멋있어 어. 박수 <웃음> 디노 요즘 취미생활 생기지 않아? 뒷머리 기르기. <웃음> 야, 그게, 그게 취미냐? 여기 막 물주잖아. 아, 잘 자라나? 아, 잘, 자라, 잘. 아, 잘 자라나? 발모제, 발모제 바라봐. 어제 멋있다고 했는데. 야, 재밌다, 재밌다. 나는 어, 어. 그 디노가 이번에 어. 락이 주로 컴백할 때 어. 여기 입술에 피어싱 하잖아. 어. 그치, 그치. 다들 어때? <웃음> <웃음> 어, 우리 전혀 뭐라 한거 아니야 우리 뭐아는 거야 우리 뭐라 한, 아, 물, 우리 한 거야 <웃음> 나 디노 또나 카톡 올거 생각하고 난 진짜 말못해막 기분 안 좋아져가지고 막 카메라 감독님도 눈치 보이고, 아이고, 아이고, 진우 아이고, 씨, 진우씨 진짜 기분 나쁘셨다. 아이고. 나는 못해, 나는 그러면 진짜. 끝났어? 알찼어, 알찼어. 야, 디노야. 너꽉 채웠다 우리가. 야, 디노야. 너 에피소드 너무. 부자 나너부자 너, 부자야. 좋았어. 야, 이거 조연스 많이 나겠다 야, 공백이 없어 디노가 오면. 일단 순간에 넌 기대하고. 오케이. 아버님이 뭐 하지? 번훈이에 대한 걸 얘기하는 순간 거. 진짜 너무 큰 일이 나 가지고 저 순수한 눈빛 보이지? 응? 띵 번훈아 숙소 택배 100개 언제 치울 거냐 <웃음> 그거는 손 아, 잡고 얘기해야 될거 같은데 창고잖아 창고 어, 안씻는거나 하나 주면 안 되냐? 근데 버논이 발이 되게 크다 <웃음> <웃음> 우리 발낀거 아니야? 어, 우리 는 <웃음> 여기 뭐 프레임 <웃음> 있는 거 아니야? <웃음> <웃음> 프레임 프레임껴 <야>, <웃음> 있는 거, 야, 거 아니야? 아 발이 왜 이렇게 거야 야 이거 진짜 <웃음> 크다 뭐야 너도 나도 <웃음> 갈치가 와, 버논이 연습생 때 얘기 없나? 이거 하나 얘기해도 돼? 머리 민거 얘기하지 않았나? 옛날에 버논이 운거 얘기해 버논이 운거 옛날에, 옛날에 옛날에 가, 다 같이 우리 한참 무용할 때 <웃음> 다리 찢을 때 한참 무용할 때 <웃음> 무용을 약간 이렇게 다골반 피고 아 이렇게 한다봐고 호흡 주고 이렇게 내려가잖아 아. 이렇게 내려가는데 버논이가 <웃음> 이렇게 하고, 호흡 주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사례가 들린 거야, 렇가 <웃음> <뭔지? 웃음> <있는데> 콧물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지고이렇이이이게보이는데 하고, 하고, 하고, 이이이고이고이고 이렇게 하이 하고, 이렇게 하이고이고이고 이렇게 하고, 고고이고이게 하고, 이렇이렇아이 어 괜찮았다 아왜 발이 오리발 같내아 어쩐지 아 오리발 잡아네 내가 처음에 뭔 얘긴가 했는데 아 신발 아, 심신 안정하지 마너시작하다마 네. 가야 된 내가 볼때 승관이는 어, 디노가 어. 디노가 잡아주면 저는 심박수 폭등이다 그러니까 승관이는 지금 신형 안 손잡하면서 지금 쟤는 지금 턱에 힘이 아직 도가 있어 어. <웃음> <웃음> 힘 쟤는 항상 힘이 들어가 있어 힌 빼고 편하게 자어 그래 난승관님 톤이 좋더라 정선할게 정선할 만나봐 <웃음> 정선할게 만나봐 진제 <웃음> 아, 폰이 너무 좋아 진짜 승관이가 차이. 요즘 이제 메이저 예능 많이 나가잖아 근데 갈 때마다 나가서 이제 그 관리 얘기를 엄청 하더라고 많이 아 아프국나으면서 아아 오늘 나랑 같이 차 탔거든 아 근데 달리는 차 안에서 치돈을 먹다. <웃음> <웃음> 야다 이미지야 야, 다 이미지 <웃음> 소스를 어떻게 뿌리는지 알아? 내가 어. 너무 궁금해서 봤어. 그러니까 그 치도는 중앙이 치즈가 어. 이렇게 녹으면서 어, 살짝 어, 어, 파여 있어. 어. 그 사이에 소스를 싹 뿌려 먹을 아, 아, 줄 아네. 그걸 달리는 아유. 차 안에서 아유. 조리를 하더라고. 저번에도 어디 방송 가가지고 막 다이어트 얘기 막 하는 거야. 막 그랬잖아. 고집뭐 저탄 고지 뭐 저탄 고지 막그 얘기 하다가 아. 우리가 막 다음 날 이제 승관이 진짜 다이어트하나막 하고 딱 봤는데 까풍기를막야 <웃음> 저탄 고지는 무슨 까이지? <웃음> 아나 승관이한테 진짜 꼭 말해주고 싶었던. 뭐야? 승관이 형은 나한테 뭐 하라는 것보다 하지 말라는 게 많아 아 예를 들어 메이크업을 이렇게 했는데 아 이거 좀 아쉬워 이거 좀 이렇게 더 해볼까? 아 하지마 머리 좀 이렇게 오늘 좀 갈라볼까? 옆에 와서 하지마 승관 넌 미니스타 하지마 내가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정말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 어? 우 잘한다 야, 우리 막내 어. 잘한다 하고 싶어고 하는 건 좋아 인스타만 하지 마야 꼬북.. 꼬북치 많지 마아 아, 하지 마 꼬북치 아, 많지 마, 마. 꼬북치 이렇게 안으면 귀여워 아, 보일 테니까. 그러니까, 나 귀여워 어. 보일 줄아봐 어. 당황한 <웃음> 게 맞나 봐요 <웃음> 아 잘해드렸어 아. 야 승관이 아, 아, 너무 안 쪘다 야 쎘다 야 쎘다 너는 태진 포기해라 야좀 웃기려고 했다 웃기려고 야 그렇지. 아니 진짜 내가 얘네들이랑 같은 팀을 한 거야 아니 진짜로 아, 진짜. 야 불면 제로 2 공격력 너무 센데? 아 야, 불면 제로 2 괜찮은데? 아, 아 이게 아직도 아, 줄게 맞나 봐요 아. 아직도 깔게이상하지마깔게 그렇게 아, 맞나 봐요 자 민규 가자 민규 뭐 있나? 민규 많긴 하지 아자 말귀를 그냥 못 알아들어, 지금. 와. 그냥, 그냥 욕하기. 그냥 봐봐, 지금 세 명이 앞에서 그냥 일어났다가 불 꺼지면 누웠는데, 저 모르잖아. 야, 민규 가자. 민규야, 일어나, 민규야,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야지. 민규야, 일어나. 저 봐봐, 저거 눈치도 없고. 아, 쌓인 게 맞나 봐. 어. 어. 민규 형 원래 원때는 우리 그 뭐냐, 콘서트, 해외 콘서트 아. 나가서 밑에서 서 괜히 배한번들 치잖아. 아. 근데 전설이잖아. 아, 우리 아. 근데 아. 우리가 이제는 해외 투어를 못 나가잖아.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못 나가니까 이제 진짜 실제로 팬분들 대면할 수 있는 게 진짜 팬사인의 출근길 아, 아, 아 이거 알아 정말 이거. 차에서 내려서 경호팀 분들께서 저희를 인솔해주시고 문에 들어가는 그 잠깐 3초 어. 거기서 굳이 스트레칭을 할 필요 없잖아 거기서 스트레칭을 한다고? 그것도 2두 이두. 이두, 이두. 이두. 이두 이러면서 민규야 민규야 한 번만 해줘 나이제 나가 민규야 민규야 아 민규야 민규야, 아 민규야, 민규야. 아아와 이건 너무 심했다 아 와. 와 정말. 와 이거 너무 심했다 거야? 나 한번 봐주세요 자 이거 찍혔으면 좋겠어요 <웃음> 난놈이야+ 난놈이야 난놈. 민규가 진짜 똑똑하고 연예인이지, 진짜 연예인인 민규. 게 정한이 형이 그때 한번 팬티 한번 사줬었잖아 그 되게 명품 팬티를 아. 그걸 자랑하고 싶었나 봐 어. 그래서 어. 어떤 화분 촬영에서 막 이렇게 <웃음> 좀게 짧게 입고 어. 살짝 이렇게 팬티를 이렇게 보이게 막 이렇게 입을 한 다음에.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아, 실패. 어, 어, 어, 실패. 실패, 실패. 떴어, 실패 실패 실패, 실패. 실패, 실패, 실패. 아, 실패. 아 아직 시작도 아니야. 약간 실 좋아하는. 아, 아, 이걸 <웃음> <웃음> 누가 나. 누가 때문나 변태 줘야겠다. 뭐계 과실을 해 내가. 장우 예능은 예능쁜 오해하지 말자 도겸이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도겸이 이 일부러 주무시는 거 아니야? 진짜 주무실 수도 있어. 아 도겸이 썰은 뭐 없는데? 뭐 있지? 아 있을 것 같은데 음양이. 재능이가 무슨 말을 못 하겠어 빚을까 봐. 아 도겸이는 쟤는삐져라는 말을 듣고 삐져 <웃음> 아, 맞아. 도겸이 <웃음> 형은 빚어라는 말을 그 듣고 삐져. 삐져 내가 지금 우리 성훈 형님, 성훈 형님 제보를 좀 받고 왔어요 성훈 형님. 주무세요? 진짜 주무세 진짜 주무시니까 얘기하는 건데 음양팀이시잖아. 그래서 음양팀한테 이제 갔다 왔어. 그래서 어떤 스타일이냐. 평소에 헛소리를 되게 많이 하신는데 <웃음> 지금 열애 중이시고 연애 아, 중이시고 어. 안 주무신다 안 주무신다 연애! <웃음> 디누아 연애 중인 성훈이 형에게 한번너 네가 시작한 걸내한테 네. 떠넘겨 떠넘겨라고 아, 얘기할 수 있잖아 근데 네. 나는 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 튤립처럼 이쁜 사람 키워놔 튤립이 <웃음> <웃음> 뭐라고 와중에 어, 도겸이 성훈한거 알지? 자기, 어. 어. 얘기 자기 얘기 안 해줘 자기 얘기 안해아나 <웃음> 무서워 미니아 아, 아, 그러니까 도겸이 도겸 형은 아. 뭔가 삐지면 디노처럼 이제 뒤끝.. 그러니까 뭐 디노는 이렇게 진짜 메시지가 오는 편이고 두개 그러니까. 명은 약간 행동 양식에서 살짝이 변화가 있어. 맞아. 맞아. 어. 뭔지 알아? 진호는 치는 치는 하나도 안 내다가 갑자기 이제 3개월 뒤에 이렇게 3개월 메시지가 올지. 오는 스타일이면 두개 명은 딱 뭔가 그날 녹화 딱 있었어. 그러면 피하지 않아? 형밥 먹었어? 형밥 먹었어. 어 그거 어 어. 바뀌어. <웃음> 돈까스, 아 돈까스 돈까스 뭐 먹었어? 자른 아 자른. 어, 저기 있던데. 일부러 더 많이 걸어보고 싶지. 두개형 어. 아, 뭐, 어제 뭐했어? 엑스박 갔다 왔어? 이러면. 갔다 왔지. 음, 어. 아 삐졌구나. 아, 삐졌구나. 아, 아, 아, 아, 왜 이렇게 아. 행복하게 웃어. 아, 왜, 아, 왜 이렇게 그, 행복해 보이냐. 아, 아, 근데 난 진짜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살짝 진짜 삐질까 걱정해서 계속 애매하게 포장하는 게더 웃겨. 아, 아, 근데 그럴 때가 아, 있다는 거지. 아, 그럴 때가 아, 있어. 아, 항상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럴 때가 아, 있어. 아, 아, 이게, 아. 되게 행복한 꿈꾸나 보다. 아, 슈아 형 그때 그 서로 우리 티티티 가 가지고 물에 넣으려고 했다가 서로 둘다 목에 상처나고 괜찮은 거지? 아 그거 그때 하고 싶었던 얘기 혹시 있어? 풀었어? 니가 원탕한 거야? <웃음> 어, 얘는 계속 인정을 안 하더라고 어, 난 가만히 있었고 얘는 나 물속에 밀었고 조개면 계속 억울한 그런 표정을 고 <웃음> 근데 이거를 <웃음> <웃음> <진짜 이걸 웃음> 우리 팬미팅 런스로 리허설 사랑 쪽지 하고 있는데 다른 멤버 너와 날 사랑 근데 네가 진짜 그걸 <웃음> 한 거야 아니 그러니까 진짜로 뭐, <웃음> 와 진짜? 어, 뭐 진짜, 아, 진짜? 이쪽지에 차곡지 아, 아, 근데 여기서 내가, 아, 네가 먼저 했고 아, 아, 야 도겸아 그게 아니라 내가 아, 난 가만히 있었는데 아, 너가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 끝까지 나머지 스토리는 조슈아 형 주무실 때문에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도겸이 형의 입장도 들어봐야 되니까 아니 조희야, 조희야, 조희야, 조희야, 그 얘기는 좀 이따 이야조아야 조희야, 조희야, 조이이 조희야, 조희야, 조희는 조희야, 조야저 형이 조희야, 조희야, 조희야, 조희야, 조희야, 조희야, 이거 찾아봐야 심장이 막 벌렁벌렁 돼 그니까 조희야, 조희야, 조희야, 조희야, 조희야, 조희야, 조희야, 조희야, 조희야, 조희야, 조희야, 조야조희시조어 내가 죄가 조나 보다 아저 조희야, 뭐 일단 우지 형은 무슨 어떤 말하든거나 일어나서 말 듣고 하지 마. 일어나서 그거에 대해 해명하려고 하지 마. 안 들어줄 거야. 내가 오랫동안 봐온 친구로서. 그렇지. 지영이 제일 잘. 그러니까 얘가 사실 고집이 있어. 그렇지. 근데 그, 그걸 인정할 때 <웃음> 보통 아 그렇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게 아니라 돌려서 인정해. 어 해볼게 좋더라고. 아, <웃음> 괜히 머스카니까. 아까 내가 내가 막그래 아, 이거 했어 하는 것보다 아 저도 나쁘지 않더라고 약간 이런 느낌인 거잖아 우리 <웃음> 운동을 진짜 열심히 하잖아 진짜 열심히 하잖아 대기실에서 다 덥잖아 아... 맨날 왜 혼자 먹고 있는 거지? <웃음> 다 덥는데 저희가 <웃음> 아, <진짜. 웃음> <아니, 웃음> 다 덥는데 왜 혼자 먹고 는 거지? 형이 어. 녹화 끝나고 이제 덥잖아 땀 많이 나고 너? 우리 각자 이거 보고 싶지? 승헌이가 <웃음> 응. 뭐 하는지 보고 싶지? 응. 외투까지는 벗어 어. 이제 잠깐 아, 뭐지, 마이크 오케이. 빼고 땀닦그 어. 그렇지 반팔을 다른 인어를 주시는데 분명 난 들었어 스타일리스트 분께서 우지한테 우지야 반팔 입을래? 근데 갑자기 이렇게 이렇게 딱 있으면 힘을 딱줄수 있는 자세가 있 보고 싶지 싶다. 보고 싶지 아, 이거 아, 이거 보고 싶지? 갑자기, 나 근데 이거 안 입을래 안돼 아아아 아, 여기서 아10 헤라클래스 <웃음> <웃음> 진짜 진짜 헤라클레스인줄 알았어 정신은 헤라클래스인 줄 알았어 아, 안돼우지 몸이 진짜 좋아, 좋아. 근데 몸이 진짜 좋아 부러워 근데 부러워, 아 근데 부러워. 아 부러우면서 귀여우면서 부러워. 귀여웠어 요보 아, 귀여워, 귀여워. 아, 귀엽다 생각하셨더라고 아, 야 무슨가 너도 포장하지 어. 말고 들어와 자신감 있지 아, 나도 이게 쫄겨서 그래 불상하지 마 나, 너한테 안좋아야 나도 할말 있어 <웃음> 맨날 야, 뭐 혼자서 <웃음> 뭐 하는 거야 또뭐 있을까? 아니야 우지 형뭐 지금 그냥 가만히 냅둬줘 저형 긴장하고 있어 지금 야, 냅둬서 쟤네는 퇴근 못해내요목게아 그리고 우지 형이 음. 데뷔 초때 정말 애교 많은 일단 이제 한장 애교가 싹 빠졌다가 다시 요즘 귀여움으로 다시 캐릭터를 잡아가고 있요아 요즘 다 바꾸고 있어? 2020, 자, 우웅! 우야후원 소리 많이 받네 우지가 왜 그렇게 바뀐지 모르지? 왜? 왜, 뭐야? 얘가 갑자기 핑크색을 좋아하게 됐어 핑크색 그래서 속옷을 다 핑크색만 입고? 진짜, 너 진짜 너또 해명하지 마 해명하지 마 해명하지 마알아어아니 거짓말하는 건 말이야, 너구마! 조용히 해, 헤라클라스 헤라 솔직히 핑크색을 지몇개 있어? 어? <웃음> 야, 일단 얼굴이 핑크색이야, 더 조용히 아와 와, <웃음> 너무, 너무 힘들다 멋있다. 아, 재밌다, 보면 <웃음> 저로 아, 좋아, 오케이, 이런 나, 바위 나, 좋은, 아, 면 좋은데? 아, 다 들어와 다 죽었어 <웃음> 들어와 원우야, <웃음> <들어와. 웃음> <웃음> <웃음> 조작하지 <도장하지> 말고 들어와 <웃음> 어. 편하게 해 <웃음> 오케이! 오케이 데이싱 일단 원우 형은 최고지 응. 원우 응. 형은 대화 속에서 되게 고지식한 척 하는 단어들이 많아 윤식한 아, 척. 아, 아, 척. 아, 아, 척. 척. 척 최근에 갑자기 이제 우리 컴백 트릴러가 딱 나왔어 아. 우리끼리 영상 보고 야 괜찮다 느낌이 있다 어 아, 좋다 이 되게 가볍게 우리 감정 표현했는데 옆에서 저희가 지나가더니 어, 트랜지션이 되게 좋다 <웃음> <웃음> <웃음> 뭐라고? 트랜지션이 되게 <웃음> 좋 트랜지션? 아, 트랜지션? <웃음> 트랜지션인 건 너무 너무 알겠는데 아, 전문 용어를 쓰는 거 나는 나는 영상 쪽에 멤버들보다는 조금 더유식하다 더더 있다. 있다 그거를 아. 지나가면서 가볍게 표현하는 아, 거지 어, 어. 근데 원우가 성격이 되게 밝아진 게 원래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랑 소통을 잘안 하려고 하는데 그러던 애가 소통을 열심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아, 이러겠어요? 아, 그렇습니까? 아, 아, 아. 아 <웃음> 아니 로봇이야? 아, 아, 아, 아 로봇이야? 대이팅 <웃음> 한... 언니 형, 언니 형 진짜 칼짱을 보다도. 언니 형, 비럴스위드에서 뮤비에서 달리기신 아랍시다. <웃음> 어. 특유의 달리기 포즈가 있어. 어, 한, 한 바퀴 뛰어줘. 개무, 바 야, 진짜! 저렇게 뛰어 원혜 형 원혜 형뛸때 손을 약간 약간 요런 요렇게 뛰어 거의 뭐 그래서 나는 아, 아역대, 아역대에서도 저 형이 되게 잘 했잖아 되게 어, 잘하고 멋있는데 살짝 품이 안 나고 약간 각졌어 약간 약간 총각김치 같아 총각김치 총각김치 <웃음> <웃음> 저러고 이제 스태프들이 아 수고하십니다 이러면 아닙니다 아아아아아 별것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닌데요 아아아아원 아, 로봇살 돌겠는데 아 너무 좋다 뛰는 걸 항상 내가 아 그러니까 애기야 아, 아 너무 예쁘다 내가 해내서 그리고 계속 <웃음> 자기가 뭐라고 멤버가 누가 웃기잖아? 어, 순간이 오늘 좋아 김보라 형님이야 뭐야, 자기가 제발 너가 좀 잘해봐, 제발 아, 제발 부착해 안 돼, 안돼 잘하려고 하면 안돼안 돼, 안 돼, 안돼뭐하 돼, 잘하려고 하면 안 하지 마 아, 맞아, 맞아 안 돼, 안돼 잘하려고 하는 순간 <-t400> 정말 재미없어 아, 아, 아, 해명하지 마해명하지 말고 해명하지 마 조금 아, 돌아와 살이로. 오늘 좋은 게 많이 나왔다. 어, 잤어? 아니야 오늘 지금 화났어 화났어. 화났어. 화났어, 화났어. <웃음> 잤어 아니면 <웃음> 어, 화났어. 피에 어, 어, 아, 저기... 딱 일어나려고 하니까 피곤해 지금. 오늘도 좋은 게 많이 나왔어. 그래? 그냥 안 나왔다. 보여가지고. 그러니까 <웃음> 이거 어. 봐야 되는데. 나 일단 혹시 좀 가만 나 일단 호시 형그 호시 형이 <웃음> 멋있는 척할 때나 어. 정색할 때 그다음에 또 무대에서 뭔가 개인 포즈 찍을 때 하는 표정 따라 할수 있어. 저기 어, 저기, 봐요, 저기, 봐요, 저기 봐요, 조명 받을 동에서 봐. 약간 뭔지 알지? 입술이 이 형이 참 고정이 딱잘 돼있어 맞아 맞아. 2 <웃음> 뭔지 와, 알지? 그다음에 그래. 그래. 그래. 항상 다리는 그래. 되게 좀 벌어져 약간 이렇게 서가지고 오 맞아x2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야 비슷하다 와 똑같아 똑같아 잘한다 맞아, 뭔지 알지? 궁금하지? r o n k my head r o n k my head 하면 이제 원래 이거잖아 어. Rock my head 근데 이 형은 살짝 이게 있어서 오맞아 맞아. r o c my head <웃음> 오 맞아 맞아 맞아 <웃음> 그 다음에 히트할 때도 막 이렇게 하다게 있는데 그또 약간 이게 체형이 이렇게 돼갖고고 어. 어. 우리 둘이 근데, 딱 동선이 여기야 딱리고 호시 형 여기 있어, 있어. 어, 호시. 우리 둘이서 <웃음> 근데, 아, 아, 아. 근데 혹시 아까 호시 형이 나한테 입술 피어시 어떤 얘기 있잖아 어. 호시 형 앞머리 다들 어때? <웃음> 야 나는, 나는, 나 진짜 나 원장님 형한테 진짜 말할까 했어 나그분한테 원장님이라고 하지만 그때만큼은 이건 아니잖아 아니 그래서 앞머리도 앞머리인데 눈썹 스크래치는 했어 그게 좀 과했어 눈썹 스크래치도 에피소드가 있는 게어 진짜? 이 컨셉이어가지고 어. 한번 이렇게, 이렇게 밀었어 어. 이렇게 하고 운동장에 운동하러 왔다 어. 근데 우리 운동장 관장님 형이 보시더니 뭐야? <웃음> <웃음> 뭐 하려면 제대로 하든가 아니면 말든가 그래서 다음날 한번더 밀고 왔더라고 밀고 왔어요 아, 아, 두, 두 개로 약간 연습할 때도 우리 라이브 어, 연습하면 역시 유단이 약간 라이브를 좀 티내는 듯한 아, 어! 연습할 때저음 느낀 심장 알았어 알았어 너 아, 잘해, 잘해 알겠어 알겠어 저기 보컬실 냅두고 왜 여기서 큰일 났너 <웃음> 잘한다고 그래 너 최고예요? 아, <웃음> 너 최고예요? 동순이 <웃음> 아. 형 해명하지 마, 마. 자리를 돌아와 마. 해명하지 마해명 아, 너무 재밌다 2021년 여름 가평 풀장에서 일어난 스크래치 사건 그날의 왜곡된 기억을 지금 타밍 스타 말씀드리려 합니다 <웃음> 잘하는데? 사건의 전말 형의 입장은 어떤데? 아, 내 입장은 나는 분명히 어. 수영장에서 이렇게 있었어 근데 조슈아가 나한테 이렇게 뭐가 가는 거야 왜? 나한테 음. 나는 그래서 그냥 받았지 어. 받아서 나를 이렇게 해서 그렇게 들어간 건데 어. 이제 사랑 쪽지 부를 때는 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상처 내가 보쓴 봤으니까 아. 수양이 상처가 난 거지. 수양이 상처가 났는데 괜찮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내 기억에는 형이 이제 날 밀었으니까 그때 나도 방어하려다가 한 어. 거다. 한번 미안해 하다가 형이 근데 밀긴 했던 거여가지고. 밀긴 했던 거여가지고. 상처는 미안하지만 형이 밀긴 했던 거였어. 서줄 수 없었다. 어. 내가 그 말을 하니까 이제 수양 이 이제 화가 나고 수양은 억울함 하나밖에 어 어구라면, 어구라면 있어. 눈이 진짜 커져. 어. 오. 맞아 맞아 맞아. 내가 했잖아. 어, 어, 내가 오늘아 맞다. 그리고 내가 내가 처음 <웃음> <진짜 슈하 웃음> <형이 웃음> 이제 또 우리 다 같이 내 눈썹 스크래치 얘기할 때 웃었잖아. 어. 근데 딱 소리 되니까 슈아 형이 무슨 소리가 이제 있는데 그게 <웃음> 그러운 눈빛이 있더라고. 근데 아, 부러운 아. 눈빛. 왜냐면은 내가 눈썹 스크래치 딱한날 이제 뮤직비디오 촬영할 때 자기도 하고 싶었나 봐. 아. 아. 여기다가 이제 피어싱을 붙였더라고. 아, 봤어 아, 아, 아, 봤어. 아, 아, 어. 내가 딱 물어보니까 쓰가 가지고 아, 저 혹시 저게 렇 멋있게 해주면 어떻게 나도 무, 무, 눈썹 뭐라도 해줘 약간 이아 <웃음> 저거, 저거 아, 아, 아, 접혀서, 아 저거 아, 접혀서. 저거 취향이랑 도겸이 형이랑 말싸움을 떠나왔던 저 표정 맞아 저거야 저 약간 너의 말이 하나도 어. 이해가 안 와서 나는 웃음이 나온다 어. <웃음> 그럼 항상 이 스타일에 대해서 좀 약간 자꾸 나를 따라하는 기억이 나 아, 내가 좀 탈색하면 자꾸 탈색하고 어머리 아, 아. 라이벌이네 형이 자꾸, 라이벌이네 자꾸 뭘 하고 싶나 봐 호시야 난 머리 어떻게 할까? 아. <웃음> <웃음> 그러니까 조슈아는 호시가 롤모델인가 봐 아. 잘하면 오늘 그 메시지는 슈양한테 올 수도 있겠다고 <목소리도> 어... 오... 설명하지 마 맞아 그 차에 슈양 뭐, 어, 나쁘... 어, 뭐 기분 나쁘고 그랬어 음, 를... 야 표정이 슈양 <웃음> 아, 그냥... 진짜 기분 나쁠데 아 화는 안 났는데 화는 아, 화는 아, 아, 안 났는데 화 아, 났는데 화 아, 났는데 제할거 있냐? 정한이 형 근데 생각보다 할게 많긴 할 거야 많아? 난 없어 난 생각이 안 났는데 뭔가 많이 쓸 캐릭터야 나는 이게 정한이 형이 아 이러다 곧 아, <목소리도> <났는데>. <목소리도>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지금 그때 좀 많더라고 그러니까 막 애니원 노래 막 시작하면 아저형 저러다가 뭐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아니, 저 형도 진짜 고집센 게 제발 녹화 들어가기 전에 기침하지 말라고 어. 우리 진짜 그 음악 방송 산업하면 이제 어 노래 틀어드리겠습니다 상2 <웃음> 3, <웃음> <웃음> 3, <2, 웃음> 3 2도 아니 야1 하고 틀어가 직전에 <웃음> <웃음> 뜨뜨뜨 메트로 메트로놈이야. 아 형이 기침을 많이 해요. 두 개의 기침이 있어. 어. 네. 근데 그게 자기한테는 이제 약간 무조건 해야 되는 의식처럼. 왜또 아, 포장해 주고 있는 거야? 뭐야? 아, 그그리고 그, 정한 형은다 자기가 계획적이라고 생각을 해. 진짜 형 아, 말처럼. 그치? 고잉에서 솔직히 막 어, 되게 똑똑한 힘이 잘 심어졌어. 뭐잘 심어졌어. 근데 어, 그것 다 만들어 주는 거거든 우리가. 아, 데 그걸 모른다는게 조금 안타깝지. 아, 막 아, 우리가 그래. 다쩔짤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 농담이야 농담. 아마도냐 어. 들어와 아마도냐 들어와 아, 아, 아니 누구 얘기? 아마도냐가 재밌네 어. 여기, 여기 너무 눕기 싫다 승찬이 준비됐니? 흡수형 서비스 3분만 더 주세요 저희가 아 왜? 아 왜? 아 1편에 안 왔으니까 1편 아, 어. 포함해서 가 승찬아 가 어이 쟤를 네가 알렸다 가보자 흡수형 같은 경우는 정말 오래 봤지만 되게 옆에서 보면 신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디서 오늘 파우나?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또 옆에 보면은 막 응. 이번 시즌 컬렉션을 막. <웃음> 뭔지 알아, 뭔지 알아. 어. 오뭐 쇼핑했나 보다. 뭐 다음날 자고 일어서 다시 연습실 가면은 또 다른 브랜드의 컬렉션이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잖아. 그렇게 입은 거를 알아봐 줘야 돼. 아, 아, 아, 아, 아. 알아봐 줘야 돼. 예를 들어 내가 만약에 피사 어떤 명품 브랜드가 있었는데 아. 그 명품 브랜드 입고 왔어. 어 그냥 이쁘다 끝나면 되는 건데? 야 피서 가봤는데 이쁜 거 많더라? <웃음> 와 우와, 소름 돋았어 우와. 그리고 자기 자기 다이어트 시작하는 거 동네방에다 다 알릴 때 위버스에다 가 올려 어, 그러니까, 쿱스 형이 이제 작심삼일이 좀 심해 자기도 알았나 봐 너무 귀여웠던 게그 위버스에다가 이제 운동 시작 <웃음> 이렇게 한다면 우지호 씨가 놀리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네. 어떻게 보면 내가 봤을 때 쿱스 형은 약간 인간 싸이월드야 아, 아. 아. 고감 성에 있지 인싸 아, 호흡기다 들어가자마자 프리스타일 Y 나와줘야 네. 돼 어, 그래서 인싸인 거야 어. 근데 어. 이형 진짜 대단한 게 진짜 고가의 시계를 맞아 놔두고 다녀 맞아 맞아 이 형은 아, 맨날 버리고 다녀 맨날 사 맞아. 맞아. 그리고 몰라 어, 맞아. 고가의 자전거도 놓고 다녀 내가 저번에 <웃음> 작업실에 있었는데 그 고가의 자전거가 한한 한 달째 거기 있더라고 아. 그래서 몇번 탔어. 그 여기서 고백을 해버리네. 저거 때문에 이거 이거 될 수도 있어. 아이고 타야지 아무도 안 타는데. 안 타는 것보다는 누가 누구 손님이었네. 아 나도 그러면은 이게 한 기분 나빠지면 장난이니까. 다 만들어낸 거야, 다 만들어낸 거. 아니 차에 물건 잘 놓고 다니잖아. 모자가 한 다섯 개 정도가 있어. 아 맞아, 만들어낸 게 아닌데? 어머나 모자를 쓰고 쓰고 싶어져가지고 딱 앉았는데 모자 예쁜 게 있네. 딱 쓰, 딱 쓰. 오 사이즈도 딱 맞네. 딱 옷실 갔을 때니. 이제 쿱스 형은 또 그런 거 발견하면 어... 또 그냥 모, 못 지나가니까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진우내 무사다? 아형 미안해 왜 말해줄게 아니었어 니가 봐, 안 해도 쓰려고 했어 야니 거면 챙겨가 그래 <웃음> 아니 죽는 자가 인자 지고 아니 제가. 우야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 이거 아니, 어, 너무, <웃음> 너무, 너무 재밌다 아 그래도 우리 캐럿들과 세븐틴의 총관리더라서 너무 든든해 항상 우리 멤버들의 <웃음> <여기서 보면> 관계성을 <웃음> 생각해주고 막 따뜻하고 <목소리도> 오케이. <목소리도> <해>. 오케이 좋았다 <웃음> 맛있어? <웃음> 잤네 잤네 자 상위 몇 명이죠? 세 번, 세명 <목소리도> 아, 제발 제발 제발 기대는 해보자 기대는, 기대는 할수 있잖아 이게 진짜 제일 떨리는 순간 아, 기대... 연속으로 한번 가야죠 야, 그치 응, 응, 연속으로 가야지. 가야지 아니 그렇게 웃어댔는데 왜 이렇게 기대되지? 아, 리더다. 네, 꼴찌부터 아뭐야 어, 어, 봐봐 어, 아직 은근히 많이 떨린다 어, 어, 나? 내가 하위권이야? 그렇지43 네? 네? 현차가 43 와, 많이 났네 현차가 43어 최저는 최어33 43. 어, 33 어, 34. 어, 34. 어, 프리스타일을 거슬렸던거지 아, 와33야 가능성 있는데 이제? 아시32잠3 <목소득> <목소득> <우와>. 공동 5등 공스우리 <목소득> 아, <웃음> 야, 나 가능성 있겠는데? 어, 야, 정한 야 잠깐만, 이렇게 되면은 되면 되면 조슈아 두겸 가서 얘기할 시간 있는 거 아니야? <웃음> <웃음> <웃음> 조슈아 두겸 <도겸> 가서 얘기하나? <웃음> <택 Unfortunately>, <웃음> 퇴근자. 오케이 퇴근자. 상위 세 명. 그래. 아5 등. 오케이. 잠깐만. 퇴근자. 우와! 어? 정말, 야 도겸, 조슈아! 도겸, 주슈아 나도 안와 그러면 은 저희는 들어가서 하겠습니다. 형, 이 정도면 고잉에서 생일 선물 준 거다. 그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게임 하고 싶은데 진짜로. 도영 나를 앞래 자, 첫 번째! 화이팅, 화이 퇴근자 정한, 조시와도경도 It's f r o e n